좀서비스를 시켰어요 이게 몇가지냐 하나 둘셋넷 스파게티랑 그리고 브렛도 뭐 어쩌고 저고 쩌 스테이크 그리고 디저트까지 하 근데 시키는데 거의 한시간 넘게 왔어요 사람들이 많이 시켜서 이게 오래 걸리대요 오늘은 지금 오늘 일정이 여길갈 거예요 스칼렛파크 근데 8시 30분부터 가는건데 여기서 뭐부, 뭐, 뭐가 뭐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여기 써있는데 뭐 대충 써있어 여기 여기 키비키비라는 곳으로 갈거예요7시부터해서 지금이 6시 정도 되니까 조금 있다가 씻고 옷 오늘 뭐 입을까 고민한 다음에 조식을 먹고 바로 스칼렛파크라는 곳으로 갈겁니다 일단 여기 가려면 좀 예약을 해야 될것 같은데 잘 됐어요 이거 이게 뭐야? 애플인가? 애플티인가 잠깐 아, 나왔다 올게 얼아아 이거 어. 아이, 뭐야 이거 씨. 밤새 모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왜 모기가 많냐 했더니 이 밑에 이거 수영장에 물 때문에 그런가 봐아 장난 아니네 좋은 아, 모기 씨. 오 oh, 예. Yeah. 아무튼 저는 조심 먹으러 갑니다. o e e d s d s d s h e l o h e l o e l l Hello. l o h i l l o e l o Hello. Hello. l o l o e e s t o Hello. h l l o e l e t e e h l l n l e e a o o e h e e l e d n l e time to think about slowing down fuck yesterday let's go out to the city lights girl got me feeling right fading away yeah it's right now i think we need in that long holiday ain't hey, nice real fights g o t that shit got that real ice for you come soon that girl gonna stay the night though i think that i love you no one else above you feeling like we've been 부터 시켰고 이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인데 그렇게 먹고다 진짜 오랜만에 우유를 먹는데 우유가 달아, 엄청 달아. 이거는 식전빵. 여기는 초코, 이거는 에그타르트 같은 거. 이거는 모르겠다. 누가 쿠끼리 아침에 맛있다 이거는 허니를 더 많이 먹어야 돼세 음. 어, 번째 음식인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예근데 치즈 위에 올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치즈랑 먹으 아 드디어 마지막 음식이 나왔어요 이게 타바코? 이게 뭐지? 타코, 타코. 어... 타바코는 담배구나 <웃음> <웃음> 타코 음식이 나왔습니다 타 Look into your eyes I see the colors Of your soul and I recognize Every single line Every single roadblock We are too hard, step beat in time In t h e towers, looking down all night 음, 저희가 여기 지금 키비키비에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카페랑 여기 가려고 하는데, 위치가 11번? 12번? 11번? 12번이 이거다. 아무튼,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거야, 다리가 흔들, 흔들. 와, 카우다또타 싶어 우 와, 이게 짱이다. 여기지, 여기, 지 진짜? 여기, 여기, 오니까 기제 이제 느낌이 난다. 바닷가기요 우와 와. Did e the menu? I o n t o I h a e coffee, I have c a p u n o I a e latte. Can I take the photo? e And then something we can choose? This is egg, bacon, and cheese. This is u s t t h h a m a n cheese. This is it, prosciutto.